이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격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게그 뒤에 이야기가 저는 되게 재밌다 생각해서 그걸 들으면은 이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 네. 제가 재밌는 브랜드의 팝업을 다녀왔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뭔가 혼자 경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을키게 됐고요 최근 방문한 브랜드는 모드나인이라는 브랜드고 아마 모드나인이라는 브랜드는 패션을 뭐 입문만 하신 분들이라도 다 아실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청바지 브랜드죠 이 브랜드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리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번에 무려 37만원짜리 바지를 발매를 했습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청바지 가격대랑 조금 많이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조금은 뭔가 논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가격을 떠나서 되게 재밌는 작업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그런 브랜딩, 뭐 마케팅 이런 관점에서 저만의 재해석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관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브랜드가 상품만 판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브랜드에서 뛰어놀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브랜드만의 세계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세계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블 마블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런 영웅 히어로 물이고 그런 판타지 물이라서 좋아하는 거겠어요? 그 인물 한 명의 서사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뭐 아이언맨 이 있으면 그 옆에 토르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 자체를 되게 되게 좋아하는 거예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블이라는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그 영화를 보고 뭐 굿즈를 산다든지 팬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영화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패션 브랜드 여기서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목소리> 모드나인이라는 브랜드의 MD님 아, 헤라님입니다 네 저는 MD는 아니고 아, MD 아닌가요? 마케팅 아, 네. <웃음> 네. 맞아 이거 보러 왔어요 디지털 프린팅 갈수록 더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신청한 거다 보니까 퀄리티가 확실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 이거 봐 <웃음> 이거는 이 제가 제 원래 있던 레더 아 팬츠에 네, 나온 거고 이제 레더 팬츠가 사실 데님이 페인싱 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질감이... 네, 네, 네 이런 게아 살아있는 거죠 아 진짜... 가죽은 사실 통짜로못 쓰니까 절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도 그냥 프린팅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한테 네네, 저 이거 나왔을 때 솔직히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뒤 그건... D... 뒤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 어, 제품의 뒷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모드나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중에 페이드 투 굿이라고 이제 모드나인 역사가 2006년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역사가 거의 한 15년, 16년 뭐요 정도 돼요 근데 실제 소비자분이 장기간 착용한 제품을 이제 컨테스트를 하는 거야 거기서 뽑힌 제품으로 이제 디지털 프린팅화 시킨 거예요 이런 뒷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는 개인적으로 저도 모드나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격 너무 디지털 프린팅 이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우레가씨가 뭐 디지털 프린팅 유행해서 따라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진짜 그 모드나인만의 스토리 세계관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재밌는 기법으로 활용을 해서 모드나인 팬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상품을 만들고 팔 때는 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즘은 상품이 아무리 좋고 예쁘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시대가 아니야 국내 브랜드에서 이런 걸 하는 데가 솔직히 저는 사실 그 아카이빙부터 아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좀 힘든 일네 하죠 네. 국내에서는 10년 넘은 브랜드가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런 것까지 하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아그거 어, <웃음> 정확한 포인트를 짚고 네. 있어 그래서 저는 <웃음> 네. 이, 이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격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웃음> 이게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게그 뒤에 이야기가 저는 되게 재밌다 생각해서 그걸 들으면 은 이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뒷얘기를 들어, 들어야 재미있는 옷이다 그런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이제 출시하기 전에 하긴 했지만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15만원 나왔어도 논란이 있을 거예요 <웃음> 우리 그 사람들이 좀 너무 예민해 예전에 무시사 스튜디오 그 강연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브랜드보이님 제가 예전에 한번 책 추천해드렸던 믹스라는 책 있잖아요 그거를 쓰셨던 저자분인데 강연 중에 한마디가 딱 기억에 남아요 브랜드가 잘 되려면 상품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놀이공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띄워 놀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라 예를 들어서 뭐 핫도그를 판다든지 추로스를 판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이 피팅룸도.. 신고 네, 아 그래요? 어 뭐야? <웃음> <웃음> 아 좋아요 재밌어요 우주선 같다 아니 이게 맞아. 재밌네 이게 모드나인이라는 브랜드가 제품 이름 지을 때 있잖아 그럴 때도 그냥 안 찍고 보면 그 제품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제품 이름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 뭐, 우주의 뭔지 뭐 그런 되게 뭐장한 스토리를 이제 대표님이 써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서 만든 옷이 막 그런 이름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지 어, 그게 세계관이지. 이쁜데요, 요렇게. 이게 워싱이 아니라 프린팅이야, 프린팅. 진짜 그려서 뽑은 게 아니라 입던 걸 살리니까 네, 살려주는구나. 이런 인위적인 걸로 내는 워싱보다 훨씬 생생한 네. 디테일이긴 하죠. 이런 캣 워싱도 네. 어떻게 보면 입다가 원래 생기는 거를 요즘에는 미리 만들어서 내잖아요. 네, 그쵸, 그쵸. 이거 다 공장에서 잡아서. 네. 네. 그 사람에 맞춰서 그런가, 되게 불규칙적이라서 입쁜것 네, 같아요. 맞아요. 가랑이도 터졌구나. 제일, <웃음> <수천하시고> <웃음> 제일 이제 많이 커지는 분이잖아요. 아, <웃음>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이유도 아이템을 추천해 주거나 좀 트렌드를 추천해 주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라는 채널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세계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친근감을 느끼고 제 컨텐츠를 소비해주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 콜라보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브랜드의 친밀감을 더 느끼게 하고 더 가까워졌을 때 상품을 판매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꼭 이렇게 해야 팔린다가 아니라 조금 더 쉽다는 거야 조금 더 yes. 이것이구만, 색깔 좋은데요? 그쵸 너무 잘 몰랐다 이거 재원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게 짧아진 거? 네 음... 좋은데요? 아. 색깔이 너무 예쁜데? 저도 색깔 너무 예쁜 거 네. 같아요 이거 혹시, 이거를 안으로 못 들어가나요? 메인 원단이 위로 올라오고 그게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요? 아, 원래는 이거죠? 아, 이게 훨씬 깔끔한데요? 이게 그때 저희 입었던 거 네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올라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쵸 아, 네할수 있어요 이게 훨씬 뭔가 세련된 것 같아요 응. 이게 이렇게 한 판인데 내리면 은 뭔가 딱 나뉘어진 느낌 아 이거 배색이 너무 이쁘다 끝인데요 여러분 코디 티셔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되게 잘 나왔네요 대표님이 신경 많이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웃음> 그 치통형 세계관에 들어있는 대표님 중에 몇안 되는 치통형 세계관 <웃음> 저 세계관 지도도 만들고 싶어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자, 그 재밌겠는데요 그런 거? 그 윈더 대표님 얼굴 딱 누르면 은 저랑 관련된 영상이 탁 뜨는 거야 어? 괜찮다 요거는 틸던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준 팝업 초대장인데 뭐 파티도 같이 하나봐 어, 이거 이쁜데? 이쁜데? 이거 찢어진 것도 이쁘네 오 틸던도 제가 여름 브랜드 영상에서 한번 다룰 거긴 한데 이 브랜드도 되게 그런 팬들한테 좀 놀이공원처럼 놀게 해주는 어, 그런 거 잘하는 브랜드거든요. 그건 다음 여름 브랜드 추천 영상에서 한번 보시고 지금 오늘 갈때가 있어가지고 바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거 봐. 슈퍼마리오. 위에 저거 저거 저거. 졸기탱. <웃음> 사실 지금 뭐하러 왔냐면 은 여기 무신사 스튜디오에 입주자분들한테 이제 혜택으로 강연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오늘 스몰 브랜드 브랜딩 그런 걸 하나 봐 그래서 저도 방금 보여드렸듯이 좀 브랜딩에 관심이 많아서 내년에 브랜드 할 생각도 있고 패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려고 음. 왔습니다 저도 계속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웃음> 모드나인 얘기로 돌아가서 뭐 모드나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뭔가 스토리를 널리 뭔가 알리지 못했던 게 아닐까 왜냐면은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모드나인 커뮤니티가 되게 폐쇄적이야 카페가 <웃음> 그러니까 되게 구석에 있어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 팬이 돼서 유입이 돼서 찐팬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찐팬이 되어야 그 카페로 들어가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막 바이럴 하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그 뒤에 스토리들이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모 그래도 뭐 룩북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사실 이미지라는 게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드는 사람보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이미지 작업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토리를 조금 더풀수 있는 그런 방식을 더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긴 할 거예요 사실 뭐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또 쉬운 방법은 아니니까 그리고 모드나이라는 브랜드가 애초에 그런 걸 대놓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뭐, 뭐 브랜딩 중에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의도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국내 브랜드에서 이렇게 진짜 10년 넘는 브랜드가 자기네들 제품을 아카이빙 해서 지금 시점에 맞는 그런 제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뭐 오늘 영상이 막 정답이라기보다는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걸 좋아하고 앞으로도 저도 뭔가 브랜드 같은 걸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삼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제 생각을 좀더 정리하는 것도 있고 어, 그랬습니다 좀 오늘도 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다음에도 좀 이런 브랜드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모드나이는 조금 더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좀 한국 대표 데님 브랜드로 가야 돼 패션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브랜드를 이끌어 왔다는 게 이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